어, 명상하다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초가 이미 되어버린, 내 네, 골드 디락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네. <웃음>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내가, 네, 어, 페이스북으로 먼저, 네, 빛의 아이라고, 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왜 빛의 아이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제 슬로건이 바로 빛히카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 보다 앞장서가지고, 좀 길을 밝히 켜주자. 네, 그런 뜻이었는데, 어, 몇몇 사람은, 아이고, 저 뭐라고 하노? 저 십탁 식키저 뭐라고 하는 어, 네네. 어,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십탁은 맞긴 맞는데, 아무래도 좀, 그러면은, 음, 좀 불편해요. 저도 일반인이에요. 잘못하면 신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주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다, 그냥 신고를 하지 않는데 제 찐팬분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분들의 그아네 맞습니다 네네 그분들의 어 그냥 말 말을 하셔가 믿자 알아본 결과 네 진짜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악플이라고도 하죠 근데 나는 악플에 신경 안 써요 네, 악플을 다는 그런 팬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악플을 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이 있고 어, 자신이 원하는 거를 네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악플을 다는 거라고 네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함께 욕을 보니까 차라리 그한 사람을 배제시켜 아이, 그건 초보지. 예. 그래, 마음의 여유를, 네, 충분히 가지면, 네, 역시 또 답이 보입니다. 저도 그 답을 찾았어요. 그건 무엇이냐? 첫째, 내가 먼저 주는 이 되지 않는다. 둘째, 다른 사람이 알아볼 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그 예상대로, 네, 행동을 한다. 그리고, 셋째 그들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역시 믿음의 힘으로 할수 있습니다